4분의 1분기 핫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연일 고공행진중인 현대 신형 소나타 DM8입니다. 실제로 보면 매우 날렵하고 길게 뻗어있는 느낌을 줍니다. 코드네임 DM8인 8세대 소나타는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완전한 변신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라운드로 이어져 있으면서 곳곳에 엣지를 줘 볼륨감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으로 최대 160마력, 최대 토크 20, 자동 6단 변속기를 사용하며 연비는 리터당 13km입니다 개인적으로 신형 소나타는 리어의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세단이지만 스포티함을 팍팍 넣은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인테리어의 레이아웃은 상당부 변했습니다 포 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눈길을 끄는데요 DM8은 보면 볼수록 세단의 스포츠형 모델의 요소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등급 옵션의 경우 10.25인치의 대화면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가 아닌 8인치 디스플레이 옵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버헤드룸 램프도 다양한 스위치가 자리잡고 있네요 아이오닉, 일렉트릭 및 전기차에만 적용되던 버튼식 기어가 신형 쏘나타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어 노브 형식 변속 시스템에 오랜 시간 적응되어 그런가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조그스틱 형태로 변경하는 느낌이 썩 재밌었습니다. d m 8의 킬링포인트 중 하나인 10.25인치의 대형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입니다. 대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니 훨씬 많은 정보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21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과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OTA 방식의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카카오 아이, 음성비서 추가로 좀더 친근하면서도 쉽게 신형 소나타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폰 10을 사용 중이라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기본 탑재된 내비보다는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한 방식이 좀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카플레이를 이용해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실행하면 기존 네비게이션의 각종 인디케이터 및 선택 버튼들이 사라져 좀더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네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신형 소나타 DM8이었습니다 많은 디자인적 변화를 추구했지만 이전 뉴라이즈 모델과 같이 기존의 소나타를 이어가면서 잘 다듬은 차량도 있었기에 b m 8의 디자인 캐릭터는 호불호가 상당히 보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길이 가는 차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소나타의 디자인을 보고 느낀 점은 현대가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급한 나머지 디자인적으로 약간 과하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